들뜬 마음을 갖고 양산에 왔는데요. 양산청과 황산공원에 이번에 피어있는 보라색 청류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아쉽게도 청류채는 지금 거의 져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양산천에 있는 청류채는 거의 다 져버려서 아쉽게도 올해 청류채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황산 공원에 가시면 조금 남아 있는 청류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보라색을 띄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청류채를 보고 싶은 분들은 황산공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황산공원에는 이팝나무랑양귀비랑 수백국가까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양산에 방문하셨다면 황산공원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양산에서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바로 법기 수원지입니다 법기 수원지는 들어가자마자 있는 나무들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압도 될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가로로 찍으면 영상에 안 담기고 세로로 찍어야만 담기더라고요 법기 수원지는 엄청나게 볼만한 게 있는 건 사실 아닌데요 하지만 이 수원지 안에는 이런 나무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충분한 피톤치들을 느끼고 바로 옆에 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주변의 색깔들도 초록색으로 갈아입고 있어서 훨씬 더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법기수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방문하셨을 때 조용한 곳에서 힐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양산의 법기수원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양산에서 떠날 곳은 바로 홍룡폭포인데요 이제 다가올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먼저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홍룡사에 주차를 하고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웠던 날씨를 잊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요 폭포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볼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주변에 가면 물이 굉장히 많이 튀어서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산책까지 하면 저는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에서 가볼 곳은 바로 임경대인데요 임경대는 양산 끝자락 산 위에 위치하고 있고 양산의 팔경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경치를 구경하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고 계단을 내려가면 경치를 볼수 있는 임경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경대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볼수 있는 경치들이 시원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흐르는 강이 또더 시원함을 주고 있어서 이곳이 멋진 풍경에 포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양산 소개는 제 생각과는 조금은 달랐지만 그래도 여유롭고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